안녕하세요, 크리에이터 햄니입니다. 오늘 네모아즈의 페이퍼 애니멀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페이퍼 블레이드 3 어드벤, 어드벤스를 볼 거예요. 한 장이 접은 제 동물 40점수로 종이 고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최강핵기를 향한 끈이 먹짓진지 아니 직전진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고순도 죄 금붕어 앵무새 햄스터 쥐 농장 동물 황소들지 말 양, 타조거울 밀림 동물 사자 코끼리 기 있는 코뿔소 사막용 온 악타 코모도 왕도 마뱀 숲속 동물 늑대 붉은 용 족제비 원숭이 다람쥐 곰기구 사냥 물속 동물 아기 향력으사항으도채치바다 코끼리 거북 거북이 무 상상이 동물 유니폼 페가 쑤시 용 드래곤 타일 탈 레탈, 레비 아탄 공격형 그로베그로피칼 스파이크 나이스 나이트 위치 나이트 아트 이클립스 데몬 그레이더 리터 크라운 길 코튼 캔디 실드 마스터 나이트 팅게일. 와이드 보스 에어스톤 카드 팬덤 모탈 포즈 호인세티아 돌핀기 플라워, 니플리스, 에노, 블러드 커이저 하이퍼 포트로스, 자이언트 미스피커 탱크, 웨이트 스피크페 스프레이스, 모스지, 이 문을 트레이닝 좀뜯어보는 어, 마이너, 어서 여기까지 크리에이터 앤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빠잉! 오우, 가오, 가 가오, 가오, 가 가,